야 아, 그래도 뭐 힘들어도 이게 행복한 거 아닌가? 행복하지 근데 솔직히 좀 행복해 우여 연습생 때 꿈꿔던 게 이런 거잖아 아 행복하다 편집 보러 가자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Army, our fandom, thank you very much. Please, army, remember what we say. Love myself, love yourself.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더 멋진 BTS가 되겠습니다. 많이 키워주시만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